갔어 오티. 이거 예전 다 어, 됐다. 됐다. 어, 빠르시군요. 역시. 깜짝치 땡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저 인사 어, 나왔다. 먼저. 어, 나왔다. 응. 인사 먼저. 하고.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 아, 좀더 들어오고 할까요? 들어오고 좋아요. <웃음> 저희 <웃음> 응, 벌써 많이 들어왔다. 인사 먼저 응. 드까 인사드리겠습니다. 1 2 3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저희 이번에 인기 가요에서 트리플 크라 이거 크라크라크라 진짜 막주 막일까지 1위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번 주는 이번 주 정말 믿기지 않는 주였어요 보내기 싫다 네, 너무 보내기 싫다 정말 한달 동안 한달 가까이 저희에게 오늘도 그렇고 정말 너무 많은 일리가 선물을 주셨는데 정말 과분한 사랑인 거 항상 알고 더 열심히 하려고 저희 활동하면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으쌰으쌰 노력했거든요 저희 멤버들끼리도 그만큼 이 마음이 여러분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팬분들, 저희 항상 이제 사은옥할 때나 사은옥이나 저희랑 함께 맨날 와주셨잖아요. 진짜 그 덕분에 저희가 진짜 힘내서 항상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고마워.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하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는 아직 이렇게 믿기지 않는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응원해 주시고 항상 이지 너무 예뻐요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웃음> 진짜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 이에요 I love y o 진짜 감사해요 까요 예뻐. 예진까지 <웃음> 수고했어. 우리 팬분들이 <웃음> 더 수고했어요, <웃음> 정말. <웃음> 정말 저희가 이렇게 팬분들 없었다면 이렇게 자주를 해도 무슨 네. 의미가 있었겠어요. 자주 <웃음> <웃음> <웃음> <아주> 못 합니다. 자주 못 합니다. 진짜 진짜 빨리 지나고 있 진짜 빨리 지나. 가 뭔가 담고 싶었는데 정신없이 신호 정신없이 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왔어. <웃음> 방이잖아. 어 브이 라이브 하고 있잖아. 어, 새로운 것도 많아. 응. 팬 여러분들은 응. 저희를 다 담으셨나요? 응. 우리 사주하면서 처음 브이 라이브 했었잖아요. 2주 차 때, 3주 차 때? 브 음. 응. 라이브 <웃음> 처음 했던 것도 이옷 입고 했었었는데. 맞아. 맞아. 어, 어 그러네. 바꼈어요. 어 맞아요. 조금 바뀌었어요. 착장이. 이거 예쁘죠? 예쁘다고 해주실 거라고. 팬분들이 응. 좋아하시는 스쿨룩으로 오늘 막방을 장식하게 응. 되는. 아, 맞다. 저희가 막방이어서 뭔가, 조금이라도재밌게여러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걸로이했었잖아요이거우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하고 원래 딱 이렇게, 야 되는데 딱게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저희 비밀 아모니까 <웃음> 우리 팬분들 <우리밖에> 몰라.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생방 할 때도 이제 다른 팬 여러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걸로 저희 팬분들을 알수 아, 있어요. 아따로알수 있죠. 네따수 있죠. 너무 귀여워. 너무 잘보여 너무 귀여우세요. 멀리서 이고 계시는데 막 이렇게 제가 무대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팬분들이 이렇게 한, 쪽에 계셨는데 거기서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웃음> 진짜, 진짜, 진짜 귀여우셨어요 오늘은 생방 때 뒤에, 뒤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다친 칭찬을 주셨어요, 안겨우실 수가 너무, 너무 신났어요 <웃음> 진짜 우리 말도 안돼 막방이라는 게 진짜 1위 한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저희가 트리플 크라운 한 것도 너무 그리고 사실 아, 막방인데 1위 한게 저는 정말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맞죠.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선물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또 이제 다음 활동들할거 아니에요? 그쵸?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기대 네, 많이 해주세요 예지언니 다음 활동에는 머리 풀고 활동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머리 풀고요? <웃음> 기대해주세요 기다려주실 거죠? 정말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드라이브 하, 하고 있으면 막 여러 나라에서 막전 세계적으로 저희 응원해주시고 막 예뻐요 막 응원해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하고 저희가 벌써 4주 전에 첫 방송을 했을 때막 긴장돼서 여러분께 모습을 보이는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 이렇게 첫 활동 때부터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같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 이거 잊지 않고 또 저희가 완전 간직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거로 힘을 내서 더 멋있게 이나 말대로 돌아올 테니까 저희 잊지 잊지 마시고 어. 그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잊지는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잇찌는 <웃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잇찌 진짜 좋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찌 뭔가 이렇게 입에 딱 붙죠. 잇찌, 잇찌는 다 잇찌. 여러분들 잇찌. 아 이제 댓글 중에 이제 프로 다 됐지. <웃음> 프로 다 됐지. <웃음> 여러분들 덕분이지 아, 저희 뭐할 거냐고요? 저희 어, 잠깐 잠깐 동안 오늘? 네. 아. 우리 저희끼리 얘기도 많이 거. 해보고 활동 끝나는 기념으로 저희끼리 멤버들끼리 수고했다 말도 하고 그리고 다시 열심히 연습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멋지고 멋지게 짠 나타나면 오십 풀 거래고. 그런데 우리도 계속 보고 싶요 우리 계속. 뭐 채널도 있고 이렇게 브라이브도 있고 저희 계속 볼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막 데뷔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날들이 남아있어요. <웃음> 여러분들께 정말 이 모습도 보여드리고, 저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고. 아마 감당 못 하실 거예요. 다음 활동 때 윤아를 기대해 주세요. 감당 가는, 전개 가는, 윤아 감당 가는 이렇게 또 드립을 했는데 음식 얘기 안할수 <웃음> 없죠. <없어서>. 아, <웃음> 뭐었냐고 음, 물어보시네. 어, 빵그. <빵근. 웃음> 이런거 뭐 얘기해도 되겠죠. 인기가 매점이 다시 생겼어요. 네,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샌드위치 먹어 봤어요. 계란 샌드위치랑 돈까스 샌드위치가 있잖아요. <웃음> 저희가 전전해. 한번 맛을 보고 왔어요. 마지막 방송 기념으로 맞죠. 뭐한번봐 <웃음> 마지막 방송이야. 말다. 달라 달라 말다. 달라. <웃음> 달라 달라. 인기가가 원래 트리플 클론이면 못 나온다고 하더라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응. 응. 응. 그래서 정말 <웃음>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어요. <웃음> <웃음> 진짜지. 진짜 기분 좋게 마무리했어요. 정말 오늘은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근그 트리플 클론 하게 된 것도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진짜로 진짜 아시죠, 여러분들. 음, 이렇게 말을 하시네요. 내가? 네. <웃음> 아니, 아니야. 아시죠, 여러분 아이네. 와. 아, 정말이 좀. 아 오늘은 진짜 감사하다고 전하려고 비행 켰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때문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우리 팬들 너무 고마워요. 이 보고 싶은 거, 거 있으세요?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팬분들이 뭘 보고 싶으신지 딱 그걸 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하트해 주세요. 있어요. 있어요. 하트해 주세요. 하나 했고요. 어. 헉, 군생활 아, 생활 활력소. 저희가 군 생활 해 주셨어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건강성게 정성하게.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사랑의 총알 마구마구. 손키스. 마구마구. 사랑해. 하다. 사, 사, 사, 사, 사랑 총알을 어떻게 사랑 사랑해요 총 사랑의 사랑의, 사랑의 총알로 나무랄까요? 어, 네? 사랑의 총알 한러 아, 아, 아,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면서 응. 쓸게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멋게사 <웃음> 약간 <웃음> 죄송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두두두두두 해볼까요? 타 우리 네. 오케이요 네. 오케이. 네. 지금까지 이지아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의 총알 빨리 쏴